오늘은 아주 큰 병으로 구했어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어, 350리터 자, 얘는 이제 4리터 짜리 포도주 또 얘는 동충하초병인데 3.8리터 얘는 보드카 어, 미국산 보드카인데 1.7리터 중심을 잡아보겠습니다. 이게 yes, 소리가